걱정이네요. 또, 저 저희가. 또 걱정이네요. 또 어마 무시하게 해서 여러분 저를 믿어주셨어요. 오그 위젠. 그젠 안녕하세요 큐쌤. 뉴스입니다. 네, 여러분 지난번에 말한 숙제는 다 해오셨나요? 뉴스. 네, 근데 그 숙제를 검사하기 전에 한번. 하세요 네, 두 개. s 저희가 오늘은 더끼스마 토끼스 하나, 둘, 셋. 스 와, 이마 하나, 둘, 셋. 아 와, 와, 와, 와, 잖아 와, 와, 와, 와, 하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정글 숲을 지나서 가자 엉금 엉금 지나서 지창민의 셀카 찍는 방법 <웃음> 코난 같지 않아요? 코난? 하나 마실 거 지롱 우유우 아우 깜짝 놀랬죠? 너 어? 넣는거야! 야너 넣는거야 맛있게 아. 팔아야되는거 아닌가 아. <웃음> 이렇게 거슴만 해도 돼요? <웃음>